자 명심 우리 무조건 함께 해야 돼 알았어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다 와 야채집입니다 아 뭐야 진짜. 와, 와. 아. 아. <목소리도> 자, 아, 이번에 해볼 게임은, 휴먼 폴플레. 원래 이게, 트레전터 소속 스트리머 분들이랑 같이 했었었던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동부 직원들과 함께 8명이서, 색다르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 레벨은, 특이한 걸로. 안녕, 로케야. 안녕하세요. 코스튬이 아주 이쁘구나. 고로케 그 자체네. <웃음> 네. 이게... 아 소범이야, 네. 아, 소범이 커스터마이징 뭐야? 완전 공주 공주네. 이 키티밍은 불만이 많아, 애가. 우 와, 야 노오가 퀄리티 진짜 미쳤다. 아이고, 노 아, 미쳤는데? 와 영혼을 쏟아부었네. 아 이게 볼링이란 이유가 이거구나. 쟤네 왜 저러니? 뭐야, 곱다가 미라야? <웃음> 왜 이렇게 해놨어? 이상해. 어? 이 버튼은 뭐지? 아, 공좋아하는 아, 저게 거구나. 공 떨어지는 건데요? 와, 찜찜님도 대박인데? 어디 오, 대박. 찜찜이 어디있어 짐짐이 왜야? 얼굴 좀 보자. 오잘 만들었네. 안 된다. 아니 네. 애들 진짜 네. 구현율이왜 이렇게 높아? 찜찜이 근데... 옷이 그냥 캐릭터 근데... 그자체인데와 아, 우리 아니야, 새벽이 보러 진정. 가자. 야 <웃음> 머리 이쁜 얼굴이... 거 봐. 표정 <웃음> 다나한거 <나은 웃음> 봐. 아니야. 와 애들 근데 진짜 특징 개뚜렷해. <웃음> <웃음> 코마의 목숨 아, 건 애들. 근데 나... 확실히 그림 많은 애들이 얼굴이 다 고퀄이네. 제 얼굴 고퀄이죠? 제 <웃음> <웃음> <웃음> 어... 레벨 도시로 새롭게 출발을 해봅시다 우리. 자, 명심. 우리 무조건 함께 해야 돼. 알았어?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다. 와, 야채치깁니다. 아, 대단하다. 뭐야, 진짜. 와, 아. 아. 아. 이거 뛰어 들면 시작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대박. 이게 뭐야? 와, 와. 뭐야? 이게 뭐예요? DLC맵 도시입니다. 예. 아니, 얘는 왜 시작하자마자 예. 죽으려고 아니, 아니, 아니, 그래. 그래? 야, 너 어디가? 내놔봐. 어, 야, 왜 죽는 곳이었잖아, 씨발. 어, 어, 어, 어, 거기에 코어를 넣으니까 맞아. 초록색이 되네. 아, 어, 야 미안. 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어. 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아! 나도, 아 깜찜이다, 깜찜. 아 아니, 세우야, 나도. 나, 봐.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나 어, 여기에서 아, 떨어지네. 나팔좀 그래. 아, 아, 아, 네. 봐. 어? 아, 정말 시시하고만. <웃음> <웃음> <왜 그랬지>? 아, <웃음> 이짜 아, 진짜. 아, 진탱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이진 뭔데 이거? 아이고, 여기다가 그 공을 놓고 이걸로 당겨서 쏘는 것 거. 아 여기다가 음. 그 어, 들어간다. 나와봐 나와봐. <웃음> 놓으면 들어간다. 나와 아, 나와. 됐다 됐다. 어머 어머 어디 하지. 어디 잡으세요? 됐다. 이것 봐. 에? 어, 네? 어, 간다 간다 간다. 오 이구요 올린. 오 핑크색 가나 어, 핑크색 가나야. 아! 한 번에. 어? 저기 아. 길 열린다. 내 공이 정말 자랑스럽다. 야 공. 야! 어디가 열린겨? 여기죠. 아도 같이 가. 빨리 와. 여 같이 아니야. 가. 빨리 와. 응? 뭐지? 뭐가 응? 땡, 땡 하는데. 뭐, 뭐 뭔가 어? 지지직거려. 팬이다 뭐지? 저기에 뚫려 있는데 여기. 빨리 와. 어일뭐 해야 되나? 여기 어? 뭐야? 이건 초록색이 거니. 이건 뭐지? 어, 거기 뭐야? 안에 코어를 꼽는 것 같아요. 노씨가 아, 들어간다. 아, 너 지금 너가... 코어냐고. 노가 코어 하자. 야, 저... 이거 끌고 으... 움직일 수 있는데? 어, 그러네요. 그만하실래요? 얘들아 저기 좀뒤좀 좀 봐봐 얘들아. 뒤에 위에 보면은 저기 코어가 있어요. 순서대로 음, 아, 이거를 넣으셔야 됩니다. 가장, 가장, 키, 거, 큰, 가장 키, 거. 큰, 큰 거! 가장 큰 거를 중앙에다가 거. 놓고 눌러. 당겨. 눌려. 아 눌러서? 당겨. 당겨. 어디 가? 저기 왜 있어? 응? 됐어. 사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냈어> 이미, nhưng... 이미 저렇게 되었구나 어, <냈어> 어 노어야, 가. 자, 가봐, 야 가. 그렇지. 가자. 나이스. 잘 간다. 집에서 집에서 간다. 잘간코 내려. 그렇지. 보자 어, 주세요. 네, 어, 가자. <냈어> 어? 저기 열렸어 아, 어? 여기가 뭐야? 그냥 열렸는데요? 잠깐만. 그러게요 왜? 어? 왜? 왜? 팬이 방금 아, 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 팬은 아, 돌아가는데 돌아가. 올라가지지는 않아 아, 아이고씨 아, 왜 이렇게 안 올라가니? 돼야, 얘 뭐지? 아, 뭐지? 설마 아, <웃음> 나, 아, 나 올라가기가 힘들어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미안 뭐지? 이거? 올려놓야 어, 어, 어, 어, 되지 않을까? 어? 요거를 어, 어, 어, 어. 여기 위에다. 아, 어 이건 여기 위에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 그럼 우리가 올라갈 곳이 아니구나. 나 아무것도 아, 안 해도 애들이 자. 알아서 척척 푸니까 되게 좋다.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똑바로 놀라고 <웃음> 했는데 그걸 그새를 못 참고 눌러버리네. 빨리 잘 둬봐. 아니 소범만오라오탄처럼 그렇게 머리 박지 말고 나와. 된 거구나. 나오라고. 저거 잠깐만. 지금 안된 거야. 여러분. 어, 저거 제대로 꽂아야 돼. 똑바로. 뭐뭐 하는 거야? 어, <목소리> 야, 뭐 하는 짓이야? <목소리> 이거 파란색으로 <목소리> 안 돼가지고 <목소리> 다시 해야 돼요. 그래요? 예, 똑바로. 어, 아, 예, 예, 예. 아, <목소리> 잘 꽂아봐. 잠깐만 기다려봐. 됐, 됐어. 됐어. 완벽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목소리> 다 같이 만세. <목소리> 이제 상자탑 네? 올라가자. 어아 올라야 나아 저거 저거 가 아, 어, 이거 그냥 갖고 가면될거 같은데. 아, 아, 아 그래 갖고 내려와. 아, 래 그래? 예. 여기 여기. 아아아나여기다 어, 꽂아. 아, 저기요, 놔주실래요? 아, 저, 저기요, 나... 저기 놔 주실래요? 이거 꽂으면 저기 날라갈 수 있어. 아니 이 키가 가지 말고 놔 주세요. 날 거야. <웃음> <웃음> 아아아아 <아니>, 난... <우와! 웃음> 으아! 으세 으아! 으아! 와! 와! 와! 이... 아 으아! 으아! 으하 누가 나 쐈는데? 무슨 네. 누구야? 사장님을 쏴 야! 아하! 너지! 이거 어떻게 또는겨 <웃음> 저기! 저기다! 저기! 저쪽! 저기 검은색! 원판! 아! <웃음> 아, 아 저기요? 게 계속 들고 있어요? 있어요? 좀 누르면 들고 있어요 아. 맞췄다! 음, 밟으니까 저게 되네?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또는겨 가만히 있으니까 있어 가만히 잘... 들고 있으면 쏴야 돼요 아, 아 그렇구나 오 <웃음> 저게... <웃음> 그쪽, 어? 다른데도 있다. 아... 아... 아이고, 너야 아, 아, 미안 떨어져. 아, 떨어져. 뭐야 저거? 아, <웃음> 오 잘한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파란색. 어디 야 어디 어 끝났다. 뭐야, 벌써 끝났어? 나한 아, 번도 못 쐈어. 난니활 계속 가서 갈 거야. 아 어? 조금 떨어지네. 거의야. 와, 타자님 엉덩이 탐색없다. 어, 어, 관녁 올라와. 얘들아 그냥 아니요, 떨어져 이리로 있어. 와 이리로 떨어질 거야 그래안 떨어지던데 어깨동무 뭔데 야이 싫어 싫어 니아니 같아 <웃음> 아아니이거 맞아 아니 놓지마 놓지마 옮수 어, <웃음> <음길> 있네 <웃음> 옮겨줘 뭐. 옮겨줘 아! 어. 뭐야? 뭐야? <웃음> 얼굴로 다 빠지는데? 아, 놓칠 수 없어 아 오. 이 게임은 내가 캐리한다 불똥보들이다 아 <웃음> 빠가야 해가지고 어, 그때 그치긴 거 아쉬워? 그치 그치? 말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깼어, 깼어 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우리 뭐해? 이거 놔 내가... 아빠랑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딸이랑 싸우는 <웃음> 거 같네 때릴 아, 거야, 때릴 거야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싸울 거면 딴 데가 싸 아우 이거 어떻게 해, 가? 이걸로? 갈수있나 여기서? 아니 너 뭔데? 그거 이거 높나지 조절이 데 역방향으로 가야 손, 되나? 아, 아, 아 봐. 씨... 아, 여기로 손 오지 마. 손 여기로 손 오지 마. 아이 내 머리 끄댕이잡지 어, 뭐, 뭐, 말고. 어 뭐라고 했지? 아니 손으라 어? 놓으라고, 놓으라고 했지. 이거 내가 봤을 때 역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 내가 스위치 옮겼어요. 아니 그거 내가 바을게 어제부터 뭐 언제 절로 갔어 제? 네. 아까가. 오시긴 어, 하셔야 어, 되네요. 어, 엄마들로 어, 엄마. 엄마. 와가요. 어, 어, 어, 어, 어, 내가 아, 눌러주지. 찰! 엄마. 엄마. 어, 어, 어. 어, 우리 위로 아니, 올라가죠. 죽었다. 어떡하지? 안 돼! 오! <웃음> 죽을 수 없어. 나. 오. <웃음> 나 나. 나왜 이런 야 <목소리> 나, 나 잡지 말고 이게 필요한 건가? <목소리> 얘들아 이명이 떨어져 이명이 떨어져. 이명이 떨어져. 밑으로 떨어져. 그래. 인형 들고 떠 떠부해. 떠 다이브해. 부해나 다이브해. 숨잠고 바로 다이브. 야호! 나 서범 나좀 봐줘. 내게 왜라고. 내 곁에. <웃음> 내 진짜 냄새내 곁. 내곁에는게 아니라. 아 공을 넣어야 줘. 되네. <웃음> 내 곁에라는 거. 어 받을. 넣었어? <웃음> 만 <잠깐만>, 살려줘. <웃음> 야 공을 안 들고, 안 들고 안 들어갔어. 골대. <웃음> 덩크 슛. 야호! <웃음> <유호>! 가자. <웃음> <웃음> 와! 오, <웃음> 와! 나 진짜 잘한다. 와! 와 이맵 대박이다. 아. 이거, 와, 와. 이거 와! 잠깐만 이거 뭐야? 나트리거고 <웃음> 날아가니까. 우후, 우후, <목소리> 아, 아, 아, 아, 뭐야 여기? 어? 올라가봐. 나들이 가고 있는 중 맞지? 도착했어요. 왜 벤트 같은 게 있냐? <목소리> 임포스터 전용인가? 뭐지? 나 계속 농구 하고 있을 뿐 했잖아. 아. 안 들어갔으면. 고매한 아. 것들. <웃음> 이 정도 컨트롤도 <목소리> 못하다니. 못 점프 다욧! 아우. 나 석을 한번 더. 선을... 올려줘, 한번 더. 아, 올려줘. 아, 됐다. 아우. 그다음에 뭐어쩌라 뭐지? 아오. 아. 아. 이 왔어요? 어. 어? 나왜 여기 있어? 아, 엄 어? 미안 어, 미안. 로 어, 어, 그렇게 어, 그래. 갈게. 어. 나 뒤로 갈게. 어나 중앙으로 왔어. 짜잔. 아, 뭐? 근데 뭐 해야 돼? 아. 뭐야? <웃음> 뭐, 뭐 <웃음> 어, 이상한 거 아. 봤는데. 얘들아 내가 중앙까지 왔는데 이제 뭘 해야 될까? 그 건너편에 파란색 스위치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같아 아 오케이 확인 오... 아 안돼! 옆에서 누가 떨어졌어 어 미친! 야 이거 큰일났다 누가 나좀 응, 올려줘 치건 <웃음> 난... 안된다 얘들아 끌어당기지 말고 올려줘 <웃음> 아니 아니, 그냥 비켜봐 내가 내가 혼자 말라서 올라가 볼게 어, 어, 발판. 발판. 새벽아, 매우 거슬리거든? 우 사타구 언니를 자꾸 머리로 치지 말아줄래? 고타니야, 내가 지 구하러 갈게. 못 올려. <웃음> 이만 오는 거 나도 구해줘라 여기로 아, 가야, 가야 돼요? 개비맹이 구해지고 있잖아. 자, 여기에서 <웃음> <죽을> 우리가 <웃음> 야, 이렇게 <야이>. 자리를 잡으면 아니 머리를 머리를 못 올려? 야, 나 잣된 거 같은데, 이거? <웃음> 다시. <머리? 아이고>. 등반하기엔 <웃음> <웃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레이텔. <웃음> <웃음> <웃음> 아, 우리 다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야, 이거 테 만진 거 같아. 저아 <웃음> 얘들아! 아 네. 떨어져! 모던 애들은 예 죽어야지! 배달리 구원전, 지원! 안 되네. 왜지? 우후. 뭐야? 뭐 어디로 뭐야? 가요? 어. 오, 어디로 가요? 공. 고공 구해. 해. 내가 그 공이 된다면? 왠지 이비밀 같아. 여긴 아니네. 어... 어떻게 아, 아, 아, 아, 아프겠다. <웃음> 어떻게 하고 있요 뭐야? 와... 공 어디 있는데? 누가 공을 좀... 재밌는 거 한다. 아... 아 얘들아 여기 공이 있어. 앉아주세요일러 싫은데. 올려주면 되는데. 이걸 빼면 되는구나. 가자. <웃음> 와와 찜찜 간다, 찜찜 간다. 이렇게 빼버리고. 찜찜 아, 아, 간다. 어. 야! 어허허 아미 이미 다 왔어 가나요? 간다 가나 가나 초콜릿 자공좀다 이렇게 해봐라 아, 다 한번에 한번에 넣고 한번에 하나밖에 아, 네. 안 쳐줘요 확실해? 됐어? 자. 어 가자 두개 아, 쳐지네 아가 하나밖에 안 했는데 나이스와이고 뭐야 다 듣는 기록아예요 키밍이 왜 거길 걷고 있어? 그 어떻게 올라갔노? 어떻게 갔노? 아 그냥 계단으로 가면 되는구나 남들 일할 때 놀았지 그 <웃음> 여기서라도 놀아 야. 으아. <웃음> <웃음> <아니>. 새벽이가 <웃음> <아니. 웃음> 어? <웃음> 키가 좀커 정수리가 <웃음> 갈려 아난왜 계단을 못 들어가냐? 다리 끌어태다가 <웃음> <태강아. 웃음> 어! <웃음> 야! 자리 사라! 세상사 와! 초코맨! 야, 초맨 오, 이거 비트로 나온다. 우이! 아! 음, 별거 없었군. 아, 님저 섹시해요? 아, 짜증나. 아이씨. 빨리 저거 발 펴줘 우도도 와, 쩌나. 야나로 들어가. 어, 여기 드론이 있어. 어디요 아닌 것 같아. 달자! 아, 어, 아, 저쪽? 아, 아, 이거, 아닌 거거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달려주세요, 어, 달려주세요, 어, 달려주세요. 저 죽어요. 돼? 나 처음 어, 장소로 안 가고 안 있는 것 같아. 같아, 처음 장소. 어디로 가야 돼? 사장님, 어디 가요? 나도 몰라! 어? <웃음>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보고 타야 될것 같아. 어떻게 어이 없어? 이게 드론이 충분히 켜진 다음에 다이브를 해야 될것 같아. 야! 자 이제 이제 가자. 난다요. 아니, <웃음> 아니 저아나 이거 위로 위로 어떻게 가요? 기가 아닌가? 왜 위로 안 가지지? 원래 잘안가져요 일단 아이씨. 처음 보는 아이씨. 곳으로 왔는데 여기 <웃음> 장식이구나. <웃음> 얘들아. 아니, 저... 저기 음, 그럼... 대문짝만다게 탈출구라고 써 있는데 왜 우린 저걸 못 봤을까? 예, 네, 저기로 가려려고 아, 하는데 안 아, 안 하는데. 안아안 저기서 안 드론을 나야 안 되는구나. 음. 어딘지 알겠다. 왜안 주고? 아, 내가, 아, 내가 아, 일바로 갈 거야. 내가 일바로 갈 거야. 가자! 아. 안 돼. 너한테 선수를 네. 빼앗기겠어.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아니야? 아. 거기, 거기, 아니야?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그원막 위로 올라가는 부분 있죠? 거기 제가 가 봤어요. 에 그럼 여기인가?가 아니라고? 드론 타고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아 드론 타고 가야 하는구나. 드론을 <웃음> 포기하지 <웃음> 마세요. 아, 아 드론을 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웃음> 누가 드론 <웃음> 빼야 된다 그랬어? 아하. 아 소보미 간다. 안돼, 소범미가 엔딩을 제일 먼저 보다니. 그럴 수 없어. 안녕. 나 끝났는데? 더 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위로 올라가봐. 계속 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게 아니야? 왜 떨어져? 나도 간다. 근데 없네? 저쪽에도, 저쪽에도 뭐가 있긴 하거든? 저쪽에도? 아, 퓨즈 하나 깼거든요, 제가? 아! 오. 퓨즈를 뭐야? 하나씩 찾아서 아, 깨부셔야 아, 된대요. 아, 그래야 저 빨간색. 중앙에 지금 나가, 거대한 너, 환풍기 나가. 있잖아. 저거. 파란색 갑니다. 저게 작동이 될 거래요. 찜찜인 핑크색 가고 있네. 가 아니라 저세상 아, 가고 있네. 잘 가고. 호 그렇게 가지 마. 그렇게 아. 나랑 같이 가. 이거 어떻게 부셔건데안 가는 곳이요. 어보세요니까 부서지던데요? 가까이 가면 부서져요 사장님. 음... 아 그래? 네. 지금 보니까. 어이 씨 깜짝이야 와. <웃음> 아, 유리가 그냥 그뭐 얼음 사 얼음이네 사 얼음. 파란색 반짝거리는 번쩍거린... 거. 어? 오케이. 오오 오,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자 이제 스피드 에이. 게임이다. 누가 먼저 가나? 나갈 거야. 안돼. 새벽에 가자. 가세잘 <웃음> 가세요. 어. <웃음> 그렇게 갔다. 벌써 갔어? 어, 뭐야. 아, 들어갔는데, 귀엽다. 다시 드론 있는 곳으로 왔어. 여기잖아. 여하! 나 혼자 탈출한, 응? <웃음> 아, 야 여기 아니야? 아, 이게 혹시 그건가? 다음 레벨로 가는 설정을 내가 안 해놨나? 잠깐 기다려봐. <웃음> 이거 아 잠금레벨 사용으로 돼 있네 이게 잠금레벨을 음, 사용 안 함으로 해야 다음 나고요? 레벨로 넘어가지나 봐자 <웃음> 로비로 나가자 클리어했어요 클리어했어요 로케랑 스윗한 <웃음> 데이트를 어? 했다 <웃음> 얘들아 나밥 와가지고 나좀 갖고 올게 <웃음> 네